룩을 잊혀서 메모리 하지만 마음속 에모리는 아직 지울 수없고 꿈이 끝에 문자를 하지만 마지막 샤벨을 하면서 열쇠를 나뉘어 가지고 있지 세상은 러브피버 하지만 나는 원사이드 러브 러브피버 러브피버